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생 이야기로서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건축 전문가로서 주로는 집과 재테크 그리고 건축과 관련한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인생 즉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며칠 전 갑자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온 지면을 뒤덮다 보니 그리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의 뜻밖의 죽음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분이 하도 유명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거물이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고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인 시각이나 논란보다는 이제 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또 오래전에 읽었던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란 책이 생각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담과 같은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첫 번째로 매일매일 늙고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라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늙기도 하고 언젠가 죽기 마련이지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늙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라서 어느샌가 이런 나이가 되었고 또 언젠가부터 장례시장을 가는 일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늙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저 그런 날은 남들에게나 또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들로부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 그렇지 나도 나이가 그렇게 됐지 아니 그런데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된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속절없이 하는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세월이 빠르다느니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분들은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런 때가 금방 저에게 다가온 것 같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마음만 청춘일 뿐이지 신체적으로나 모든 것들은 오는 세월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늙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야 남의 이야기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들 생각하며 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은 천년만년살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의 인간이란 자신이 늙기 전에는 늙는 것이 무엇인지 죽기 전에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일상의 생활에서 늙고 죽는다는 것을 배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누구나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과 누구도 늙고 죽는다는 사실에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특히 저와 같은 범부가 어떻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란 누구나가 늙고 죽는다는 것은 명제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끝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늙기 전에 또 늙어서 그리고 죽기 전이 좋아하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처음과 중간이 좋아도 마지막 끝 손질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어릴 때나 또는 젊었을 때 좋아도 늙어서 또 죽을 때 좋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그런데 건강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건강도 조심하고 경제적인 준비 특히 노후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할 것인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하지요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생각과 같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더욱이 지금은 백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50평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짧았지만 요즘에는 80세 넘은 노인들은 흔히 볼수 있고 또 50세 전으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 후로도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게 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건강이나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계획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도 나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다 보니 나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 아니 언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비슷한 또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의 죽음을 보며 특히 자신의 비슷한 연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아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만 청춘일 뿐이지 이미 그때가 온 것이죠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그 누구도 늙기 전엔 늙는 것이 무엇인지 죽기 전에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늙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죽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늙어간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죽음이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많은 질병과 각종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더욱 늙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늙어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누구도 세월을 가는 것과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늙어는 가지만 늙어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건강하고 신수 좋게 태어나거나 운이 좋아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늙어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늙어가는 형태가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각자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게 나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또는 인간관계 등 사회적으로도 원만해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마음과 생각, 체계적인 생활, 경제활동, 다양한 취미생활 등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라는 책에서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 없이는 행복한 노후도 없다 음악가는 왜 장수하는 것일까? 플러스 사고를 하라, 마음만이라도 젊게 가지자 노년은 새로운 제2의인생 나이를 잊어라, 바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생활에 자극을 주어라, 취미를 가져라 는등 여러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귀결된다고 봅니다. 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며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며 그런 생각과 자세는 운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데 예를 들자면 1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밖에 안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가진 것, 누리는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이고 그만하면 됐다고 여유있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오히려 행복감마저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하면 한이 없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이 자랑은 아니지만 60을 훨씬 넘게 살아보니 세상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도 별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비해하기보다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특히 자신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게 사는 것이고 좋게 늙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잘 살던 사람들이나 잘 살지 못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죽기 마련인데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오래 살거나 잘 사는 사람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제깍거리는 시한폭탄을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을 애쓰게 하며 심지어는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기까지 하는 헛짓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만남도 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죽음도 그 시간의 길이가 다를 뿐 사실은 인생의 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존엄한 인간이 해야 할 죽음을 받아들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갑자기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보면서 또 비슷한 연배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일 뿐입니다. 어떻게 저같은 범부가 인생을, 특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히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끔은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젊거나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람은 반드시 늙어간다는 것과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가야 할것 같고 또 이런 데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비문이나 유언장 또 생소하기는 하지만 생전 장례식도 나이 든 사람들은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고 박원순 시장이 오래전 그가 쓴 책에 자식들과 아내와 또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게 써 뒀다는 유언장을 읽어 보면서 그리고 그 유명한 버나드 쇼가 그 무덤 앞에 적었다는 비문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문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설픈 제 이야기를 두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